안녕하세요. 초롱부동산 소장 박인선입니다. 설잘 쉬셨습니까? 새해도복 많이 받으시고요. 어, 오늘은 연휴 마지막 날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 구간별 적용취득세, 원조합원하고 승계조합원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원조합원이라고 하면 정비구역 지정일 현재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신 분을 이제 원조합원이라고 하는데 요 용어 자체는 투기지역은 딱요 구역 지정일 이전부터 소유한 사람을 얘기하지만 일반지역, 부산은 일반지역이거든요. 요런 경우에는 사업시행 인가일 현재까지 소유한 사람도 원조합원이라고는 하지만 어 지득세를 면제해주는 기준의 원조합원은 아니에요. 요 기준이 무슨 말인가 정말 헷갈리고 쉽, 쉽지가 않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차차로. 어 먼저 지특법 74조에 보면 어, 이거를 용어를 정리를 해놨는데 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조 2호 남옥 요건 재개발 사업을 뜻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해당하는 그 사업으로 그 당시에 부동산 소유자가 관지계획및 토지상환 채권에 따라 지도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지도하는 토지 및 건축물 그런 거에 대해서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면제한자, 면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조합이 취득한 토지 뭐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다만 면제가 아니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를 하는데 이게 2020년 올해 1월 15일자에 요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에 해당되는 것은 부동산 취득세를 부과한다라고 되어 있죠. 어, 환지계획 등에 의해서 부동, 지득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어 취득 부동산 가액 합계액이라 하면 분양가를 얘기하는 거고요. 종전 부동산 취득 가액 합계액은 내가 살때 취득 가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 이제 차이가 이렇게 어그 분양가가 더 많은 경우에는 청산금을 내겠죠. 그 청산금을 내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득세를 부과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예외적인 부분들이 있는 있는 것들이 나오죠. 어, 여기 보면 분양가하고 종전가액을 비교했을 때그 초과하는 상당액 청산금이라고 정의를 해놓은 거하고 초과액이라고 정의해놓은 것과는 다르거든요. 근데 초과액에 대해서 어부가를 하는 경우는 사업시행인가 이후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그리고 그 완공되기 이전 그때 승계치득한 자의 경우에는 초과액이라는 걸 명시해 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어 이런 경우에 이 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고 라 되어 있습니다. 어, 세금을 낼 경우에 면제가 아니고 감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 법이 이번에 왕창 바뀌었거든요. 1월 15일날 아래 이제 요 항목별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에 어, 감경하는 조치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면제가 됐고 어, 잠깐만요 여기 보면 요 3호 있죠. 3호 취득세 그러니까 보존 등기료를 면제하는 조항은 요3호에 그러니까 사항 3호의요정해는 이게 다예요. 사항, 사항. 3호에 정해놓은 게 단데, 뭐라고 돼 있냐면, 도정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 지정고시일 현재, 지정고시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지득세를 면제한다, 라고 돼 있죠. 면제하는 거는, 74조 취득법 74조 사항 3호 여기에 해당되어야지만이 면제를 받는데 여기에는 아까 원조합원 사업생인가일까지 보유한 원조합원 해당된단말 없고요. 그냥 정비구역 지정일 그 고시일 현재 그 현재 부동산 소유자한테만 지득세를 85제곱미터 이하를 면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 법이 지금 바뀌었다는 거죠. 요 법이 바뀌면서 어떻게 바뀌냐. 이제는 전용 60 이하는 75%를 경감해주고, 그다음에 85, 그 다음에 60부터 85그 사이에 보유한 사람은 50%를 경감해주는 걸로 바뀝니다. 원래 면제였던 것이. 그것도 언제까지? 2022년 12월 31일까지, 그때까지만 이렇게 경감을 해준다라고 되어 있고요. 어, 그리고 요 시행령을 제가 찾아봤어요. 시행령을 찾아봤더니 아까 초과하는 주택 있죠. 그 초과하는 주택을 어 초과분에 대해서 그 면제해준다가 있었는데 그 초과주택을 계산할 때는 여기 보면 법 74조 2항 아까 초과액 계산할 때는 여기 부동산 과세표준을 뭘로 보느냐 했더니 어승계취득할 당시에 취득세 과세표준 그러니까 승계취득할 당시에 과세표준이라 하면 우리가 감정평가 플러스 프리미엄 요게 우리가 지득과표였어요 요금액에 대해서 지득세 건물을 철거했으면 4.6%를 내고 샀죠. 요금액을 그러니까 몽땅 빼준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어떤 금액에 대해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지득부동산 환지계획 등에 따른 지득부동산은 요게 조합은 분양가를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빼기 프리미엄 더한 금액을 다 빼준다라고 시행령에 딱 나와있어요. 이렇게 게요 나와있습니다. 이걸 2020년 1월 15일자에 개정을 했어요. 이 시행령을. 여기다 빼준다라고 되어 있죠. 누구에 한해서? 승계조합원에 한해서. 승계조합원한테 이렇게 빼주거든요.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그러니까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취득한 승계조합원에 한해서 잠깐 돌아가볼까요? 어떻게 되 있는가? 어떤 분에 한해서 그렇게 되 있는가? 여기 나와있죠. 음, 잠깐 더 돌아가야 되겠네요. 사업 시행일 인가 이후, 그 초가액, 초가액이라 하면 어떤 사람에 한해서 사업 여기 나와 있습니다. 사업 시행 인가일 이후에 취득한 성계조합은에 한해서 그 초가액에 대해서 빼준다 했는데, 아까 여기 적혀 있기를 그 초, 어, 초가액을 계산할 때는, 초가액을 계산할 때는 시행령이 어떻게 되냐 했더니, 성계취득할 당시에 그 취득세 가표, 간평액에다가 프리미엄 더한 거를 다 빼준다라고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건 어느, 어느 누구한테만 적용해준다 하느냐 2020년 1월 1일 이후에 그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사람은 면제가 안 되고요. 요거는 감면이에요. 감면. 그죠? 감면이었고 그 이전에 이제 취득한 사람에 한해서는 아까 85 이하 제곱을 취득을 하고 그리고 구역지정일 이전부터 소유한 사람에 한해서는 면제를 해준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제 과표 적용하는 그거는 아까처럼 어 사업생 인가일 이후에 취득한 시득, 성계조합은 프리미엄까지 더한 금액을 그 이전은 청산금액을 다 과표로 삼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을 지금 후르룩 훑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법을 제가 이렇게 조금 글로 풀어놨습니다. 2020년 1월 1일 이전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개발 구역에 한해서 요 이전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구역에 한해서 구역 지정 전부터 보유를 하고요 구역 지정 전부터 엔 a 엔 d 85제곱미터 이하를 보유했을 경우에는 면제가 됩니다 면제 기준은 요거밖에 없다라고 정의를 해 놨어요 법에 그리고 그 이후에 사업시행인가가 난그 구역에 한해서는 면제는 이제 없어졌습니다 없어졌고 75% 감면 60제곱미터 이하는. 60에서 85 이하는 50미터 간면인데, 어, 요거는 언제까지? 2022년 12월 31일까지. 원래는 작년 말로 끝났습니다. 그 면제 주던 게. 근데 요렇게 감면으로 바뀌면서 기간이 2022년까지 연장이 됐거든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제가 적어놨네요. 이걸 표로 인자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 아이고. 제 얼굴을 치우겠습니다. 어, 여기 보면 아까 감면 되는 거는 정비구역 지정 전에 보유한 사람에 한해서만 해당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구역 지정이 딱 끝났어요. 그 이후에는 이제는 면제가 없어졌어요. 감면도 없어졌습니다. 요 이후에 이제 사는 경우에는 사업시행 인가를 아까처럼 어, 2020년 올 1월 1일까지 받은 구역에 한해서만 구역 지정일 현재 보유하고 있던 원조합원한테만 이렇게 이제는 감면만 해당이 되겠죠. 그 전에 사업행 인가를 받았으면 면제가 해당이 됐을 거고 그죠? 어 그랬는데 그러면 같은 원조합원이지만 구역 지정일 이후에 샀어요. 그리고 사업행 인가 이전에 내가 매수를 했습니다. 요 기간에. 부산 같은 경우는 요 기간에 해당되는 데가 꽤 있죠? 대표적으로 뭐 복산 1구역. 그 다음에 뭐 부곡 2구역 뭐 많습니다. 그죠? 구역 지정은 됐는데. 그 다음에 뭐 서금사 A구역, 뭐 촉진 3구역, 괴성 5구역, 뭐 우동 3구역 다 요구역에 해당됩니다. 현재 요 시점에 사신 분은 내가 프리미엄 준 거는 지금 우리는 평당 얼마 얼마로 지금 샀겠죠. 그죠? 평당 얼마 얼마로. 나중에 추가 분담금이 딱 나올 거예요. 추가 분담금 나오는 그 금액에 대해서는 다 취득세를 나중에 낸다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지금 매매한 금액을 기준으로 나중에 감정평가액 빼고 뭐 이렇게 프리미엄 계산하고 하는 게 아니고 감정가에서 추가되는 그 추가 분담금에 대해서 상상금에 대해서는 옵션을 조합원도 내는 게 있으면 더 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존등기로 나온다 소리고 또 어떤 사람이 안 나오느냐 했더니 어승계조합원 사업식 인가 이후에 사신 분들 이런 분들은 감정가 나오고 거기 플러스 프리미엄 이런 개념으로 이제 사신 분들이겠죠. 어, 그런 분들은 어, 내가 지금 산그 과세 그 프리미엄 더한 거를 조합은 분양가에서 빼준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기에 해당되는 구역이 지금 뭐 어디가 있을까요? 대연산구역, 거제2구역 거제2구역은 동호수 추첨은 했지만 아직 공급계약서를 안 썼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또 어떤 구역이 있을까요? 뭐 많습니다. 이게 해당되는 건 양정 1구역, 2구역, 3구역 3구역도 사업식 인가안났잖아요 그죠? 그 다음 광안 2구역 뭐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웬만한 구역들은 그런 분들은 나중에 조합은 분양가가 만약에 어, 예를 들어 뭐 대연 3구역을 예를 들면 3억 5 4 0 0이에요 예를 들어서 양정 1구역 3억 5 4 0 0이에요 근데 지금 사는 금액이 어, 감정가 예를 들어서 뭐한 2억 5천짜리를 프리미엄 2억을 더해서 어, 지금 어, 사는 그 취득 금액이 만약에 4억 한 5천이라고 가정을 하면 나중에 추가 분담금 나중에 보전 등기료로 내는 그 세금이 없다는 뜻이죠. 지금 사시는 분들은 그런 뜻입니다. 이 진도가 그런데 예를 들어 어,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나 연지 레미안 그 어반파크처럼 공호수 추첨을 다했고 이미 공급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런 분은 여기에 속하는 성계조합원이 되거든요. 그런 분들은 과표 자체가 조합원 분양가 똑같이 예를 들어 3억 5천이라고 가정을 하면 3억 5천 조합원 분양가에 플러스 프리미엄을 더한 게 과표가 됩니다. 그리고 빼기 지금 지득세 감정가 플러스 프리미엄 한요지득가액을다 뺍니다. 결론적으로는 이기세기 빼면 결론 뭐가 남나요? 결국은 추가 분담금이 소롯이 그대로 남습니다. 그러니까 청산금, 추가 분담금에 대해서 몽땅 나중에 보존등기료를 낸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샀느냐에 따라서 여기는 어그 관리처분인가가 2020년 올해 1월 1일 이전에 난 그런 그 관리처분이란다. 구역 지정이, 사업시행인가가 올월 작년 말까지 난 구역은 85 이하이고 구역 지정 전부터 보유한 사람은 면제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올해 지금 사업 시행 인가가 나는 그런 구역은 면제는 안 되지만 그 이전부터 구역 지정일 이전부터 보유한 사람은 이렇게 감면 혜택이 어~ 크게 따라 이렇게 다르게 있기도 하죠 그런데 올해 사업 시행 인가가 났는데 어~ 구역 지정 이후에 사신 분은 청산금 총액에 대해서 이렇게 추가 분담금이 어~ 추가, 추가 분담금 총액에 대해서 어~ 나중에 보전등기료를 내기도 하고 오히려 더 뒤에 샀지만 프리미엄까지 다 보태서 샀지만 어, 사업식 인가 이후에 산 조합은 어, 과표 자체에 프리미엄이 보태지지가 않고 승계조합은 이지만 분양가에서 나는 프리미엄까지 몽땅 보태서 빼서 아예 나중에 보존등기료가 없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요 구간이 가장 유리한 구간이 어, 그런데 승계조합은 인데 동호수 추첨을 하고 공급계약서까지 쓴 조합은 나중에 과표에 프리미엄이 보태지기 때문에 일반 분양권이 이렇거든요. 실제로 그 분양권하고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렇게 적용이 돼서 결국 청산금 총액에 대해서 추가 분담금 총액에 대해서 다시 보존 등기료가 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굉장히 헷갈리죠. 애매하고. 투기 지역은 이게 보시면 면제 기준이 이 이전만 면제가 되고 어, 조합은 동호수 추첨 전까지는 요두개 구간은, 오히려 조합은 분양가에서 내가 산그 취득세 과표, 이게 프리미엄까지 더한 금액입니다, 요거는. 그래서 오히려 없기가 쉬워요. 나중에 그 보존등기로 내는 입주 때, 준공때 취득세가 거의 없기가 쉽습니다. 피 금액이 크고, 피에다가 간평액 보탠 금액이 조합은 분양가보다 크다 하면, 구역 지정 후에 동호수 공급 계약서 쓰기 전에는 오히려 안 나옵니다. 근데 그런 분도 이제 공급계약서를 썼어요. 동호수 추첨을 하고.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냈던 그 프리비엄이 조합은 분양가에 보태져서 과표가 되기 때문에 결국 동호수 추첨 공급계약서 쓴 이후에 사시는 분은 이때 사는 거는 추가 분담금에 대해서 보존등기료가 또 나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 굉장히 헷갈리죠? 근데 재건축 같은 경우는 완공 시 내일 이제 또 취득세 그 과세 표준이 어 해당 평형 건축비 있죠 평균 그 건축비를 구해서 평당 그 면적을 곱해서 그게 이제 취득 그또 그 과세 표준이 되더라고요 그걸 기준으로 내가 샀던 그 금액하고 계산을 하는 그런 그게 있습니다 어 조합은 입주권이 이렇게 아파트로 완공을 됐을때 내일 세금은 어, 85제곱미터 이하는 취득세 2.8에 다가 교육세 0.16 합해서 2.96%를 냅니다. 어, 그리고 85제곱미터 이상은 취득세 2.8 더하고 농특세 0.1을 더하고 지방교육세 0.16을 더해서 3.16%를 내는데 어, 요 세금이 아까 우리가 어느 시점에 샀느냐에 따라서 면제는 무조건 구역 지정 이전부터 가진 사람만 어, 작년까지 사업시행 인간한 구역은 면제 어, 올해 이후에 사업 시행 인가 난 구역은 면제는 없고 60 이하는 75%까지 감면. 그다음에 85그 다음에 60에서부터 85고 사이의 면적을 구역 지정일 이전에 이제 산분은 이제 면제 50% 그 감면 이 있는 게 다고요. 어, 내가 사업 시행 인가일 그 부산 같은 경우는 사업 시행 인가일 기준으로 고그 해당되는 고그 이전에 산 사람은 내는 추가 분담금에 대해서 보전등기를 냅니다. 어 그리고 사업식 인가 이후에 동호수 추첨 전에 산 사람에 한에서는 샀던 지득가에게 프리미엄을 더하기 때문에 분양가하고 내가 산그 피까지 더해서 산그 금액하고 비교해서 내가 샀던 그 금액이 크다 하면 보존 등기료가 안 나오기도 할 거고 간평 아주 작은 걸 사서 그 금액이 분양가보다 좀 작을 경우에는 그 구간에 샀더라도 또 나오겠죠 세금이 그렇게 계산이 되고요. 조합은 동호 수추첨을 딱 하고 나면 내가 프리미엄 준그 총액이 아예 과표에 포함이 됩니다. 조합원 분양가에 그렇기 때문에 다시 결론적으로는 추가 분담금에 대해서 어그 보존 등기료를 내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게 재개발 입주권 지득세가 굉장히 애매하고도 많습니다. 뭐가 아 그래서 계산을 잘 해야 됩니다. 산잘 해보시고요. <웃음> 등기료가, 어, 작다면 작고, 많다면 많죠. 작게는 5,600에서부터, 많게는 뭐, 한 1, 2천까지도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그런 걸잘 염두에 두시고, 알고 계시면 또 혜택이 되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유, 혼자 너무 열심히 얘기했습니다. <웃음>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